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매주부 오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주 반가워 하실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김호중씨와 아주 가까이 10여년 지낸 분입니다 우리 최교수TV에 최교수가 야매주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소위 김호중의 호의무사라고 자청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죠? 그 중에 김호중씨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본 남자 오늘은 김호중에 관한 거짓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용덕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짝! <웃음> 모두 반가워 하실까요? 네. 최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랑하는 호중씨의 신상과 네. 인, 인성과 모든 걸 듣고 싶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호중씨하고는 네. 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이제 횟수로 따지면 요 거의 10여년 다돼 갑니다 <웃음> 10여년... 네. 그러면 진짜 호중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뭐 <웃음> 어, 물론 이제 뭐 네. 호중군하고 저보다도 더 물론 가깝게 오래 지낸 뭐 형도 있고 뭐 어. 동생들도 있겠지만은 음. 예,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중에 그래도 뭐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음. 또 호중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얘기할 게 너무 많죠. <웃음> 어. <웃음> 사실 많죠. 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 축구를 통해서요. 축구 네. 호중 씨 운동 잘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호중군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발목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음, 또 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발목이 왜, 그래, 왜 그렇게 래왜그 됐냐면, 하도 축구를 자주 하고 좋아해서.. 어, 예. 운동을 또 그렇게 좋아하네.. 예. 음.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들 축구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 5위 안에는.. 예, 네, 들 정도의 실력이에요. 오, 오. 네, 물론 뭐제 소견이지만, 음.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16년 동안 축구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음, 음. 네. 전문가시니까.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게그 연예인 축구단이라는 음. 팀을 통해서 네. 이제 호중군을 이제 처음 보게 됐죠. 그래서 네. 발목을 네. 다쳤나 보죠, 축구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제 발목이 이렇게 뭐 접질리기도 하고, 그렇죠. 금이 가기도 하고, 음. 또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뭐 피로 골절처럼 음. 그렇게 된 거죠. 음. 네. 그래서 발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음. 네. 앞으로 계속 축구하기는좀 힘들겠네요. 다리가 안 좋아서. <웃음> 근데 이번에 이제 다이어트로 어. 살을 뺐기 때문에 어. 아마 이제 제대하고 나면은 또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네. 왜?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호중 씨는 승부욕이 강해요? 이제 우리 그 연예인 축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fc 슈팅스타라는 응. 이제 연예인 축구단이 이렇게 왜 초청받아 가지고 응. 경기를 응. 하러 가잖아요 에이. 뭐 상대 연예인 팀하고 할 수도 있고 응. 또 우리 속히 말하면 조기 축구 이제 응. 이런 분들 초청받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러면 사실 축구가 좀 격한 스포츠예요 그런 거 예. 같아요 예 하다 보면은 네. 예 그런데 테클 건다 예. <웃음> 예. 그니까 러호주이가 테클을 나한테 테클을 걸지 마라 어. 예. 왜냐면 나름 호준이가 연예인인데도 공도 잘 차거든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기 축구가. 우리 연예인축구단을 이제 초빙을 했어. 네. 초청을 했어. 네. 근데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 5대0, 6대0 이기고 있으면 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아무리 신성 경기라고 하나 어. 5대0, 6대0 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거든요. 네. 어. 그럼 또 은근히 괜히 또막 태클을 걸거나 어. 막 몸싸움으로 이렇게 어. 막좀 시비를 걸어요 사실. 어. 어. 근데 호중이가 포지션이 왼쪽 윙 어. 레프트 윙이라 그래요. 음, 축구 경기자면 왼쪽에서 이렇게 하는거. 음, 예. 음. 그런 자리다 보니까 공격수다 보니까 수비수들하고 그런게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조마조마 했었어요. 음. 심할 정도로 호중이한테 상대편이 딱 해요. 어. 그러면 솔직히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이러면서 막막 이래 하거든요. 음. 정말 7년 동안 호중이랑 축구하면서요. 음. 상대편이 아무리 그렇게 격하게 해도 음. 한 해는 못 봤어요. 그냥 음. 본인이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음. 그냥 뭐 됐다 그러고 음. 훌훌 털고 음. 제가 멋지네 지... 짜나이네 예, 제가 7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거는 누구보다 그건 제가 더잘 알아요 지금 몇 킬로나 빠졌을까? 내가 이번에 맞그 네. 그대고마서 영화 보면서는 야, 한5 킬로만 더 뺐으면 좋겠다는 음, 내가 생각을 오, 했는데, 예. 근데 뭐또 가수들은 이게 울림통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 예, 예. 음. 또 성악까지 하신 분이니까 더 빼란 말은 못 하고 그냥 예. 그랬으면 아주 덕이공자 같겠다 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 호중 씨랑 이제. 같이 지내, 지내는 시간이 되게 길었겠네요 운동하려면 네. 아침 새벽부터 만나가지고 뭐 어떨 때는 뭐 (1박 2일) 같이 있기도 하고요 아예 네. 지방 같은 데막 네. 운동 가시면 뭐원정경기 가거나 어. 또뭐 야유회 같은 거뭐 어. 그런 거갈때이제 (1박 2일) 뭐 (2박 3일) 같이 있은 적도 있고 <웃음> 어. 네그러면 어때요 호중 씨가 평상시는 정말 제가 본호중 군은 첫째 예의가 지날, 지나칠 때. 정도로 음. 예의가 너무 빨라요. 음. 어떻게 예의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배든 후배든 누구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항상 90도 인사. 음.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음. 항상. 예. 배꼽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예. 오. 근데 진짜 그거는 변함 없더라고요. 음. 항상 예의. 뭐을 예. 계속? 예. 항상 예의 바르게 그냥 누구를 봐도 진짜 이렇게 따뜻한 인사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약간 감동적인 에피소드인데 오프집에 이렇게 있다가도 좀 어머니들 같은 분들이 이래 들어오시면 음, 음. 본인이 서빙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음.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누가 음. 이래 오시면 어! 여기 이런 식으로 예. 어. 엉덩이 뛰는 애. 예.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얘가 몸에 베어 가지고. 음. 예 그런 부분이 진짜 저는 최고인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한 번도 이제 흐트러지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음. 또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지내는 적도 있지만 음. 한 번도 실수를 보인 적도 없고 음. 그리고 굉장히 정이 많고 의리가 깊고 음. 예 그런 친구예요. 방송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닌 거 맞죠? 예, 저, 예 절대적으로. 예, 그거는 <웃음> 술을 마셔도 그, 실수를 안 해? 전혀요. 예. 전혀 흐트러짐도 없고 취할 정도로 이렇게 또못못 가를 정도로 또 마시는 친구도 아니고 음. 예. 그것도 술을 그렇게 또 자주 먹고 많이 먹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사실. 음. 예. 뭐 사실 뭐술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웃음> 술을 마시는 거지. 아유, 너무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통장 보니까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술을 먹어. <웃음> 예.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찬밥에 라면 먹었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찬밥에 라면도 못 먹은 적 많아요? <웃음> 아유 참 예. 아유 너무 안 됐어 그런 건 마치 가슴이 진짜 네. 너무 아파 네. 근데 뭐 다른 그탑세 분들도 뭐 요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다들 그렇게 어렵게. 너무 예. 어렵게들 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 어렸을 때그 가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거든 음, 네. 이것이 길이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키운 자녀들은 에이 나 이거 안해도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용돈 주고 뭐다 먹고 살수 있는데 뭐 그래 가지고 자꾸 뭘 하다가 도전을 하다가 자꾸 중간에 포기를 네. 잘해요 물론 아닌 분도 네. 되게 많지만 네. 그래서 이 헝그리 정신은 참 나는 살아가는 데 도움도 음. 많이 된다고 생각해 사실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운 세대는 우리 세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잘 살도록 일한 맞습니다. 세대거든 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했냐 가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가난했어요. 어.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자라면서 가난을 겪어보면서 살아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는 헝그리 정신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호정 씨를 막 너무 불쌍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음. 지금부터 잘만 하면은, 뭐, 진짜 뭐,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는 별이 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나가도 진짜 될 친구죠. 음. 사실. 네. 그러니까 가까이서 노래도 시켜봤어요? 들어봤어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시켰을 것 같아요. 예. 어. 지금,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큰 스타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아, 그때 이런 스타를 내가 감히 내가 <웃음> 식당에서도 노래시키고. <웃음> 어. <웃음> 왜냐면 이제 축구단 이제 에, 운동 끝나고 에. 나면 에, 에. 뭐 이제 뒷풀이하고 이럴 때 에. 항상 우리 빈 채로 너무 듣고 싶어서 음. 우리 또 오중군한테 좀한곡 부탁드립니다 하면 또 항상 해주고. 그리고 음. 또 제가 그 일반적인 사석에서도 이제 뭐 같이 뭐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탁도 했지만요. 음. 이제. 주로 행사 때 제가 많이 호준군을 챙겼었어요. 결혼식 MC를 어. 많이 봐요. 네. 그래서 항상 누군가 결혼식 사회를 저한테 음. 부탁을 하면 음. 그럼그 대신에 축하할 친구도 좀 같이 섭외를 해 줘라. 음. 그게 이제 호준군이었죠. 음. 그래서 제가 사회보고 호준군이 축하 불러주고 어.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제가 체육학 박사거든요. 이제 체육학 박사다 보니까 학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어요. 네. 또 그런 거에 또 초대가수를 항상 부탁을 하면 항상 어. 호준군을 어. 또 일 순위로 해주고 음. 그다음에 기업 행사라든지 음. 뭐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제가 이제 MC로 진행을 할때 항상 우리 호중군을 초대 가수로 하고 음. 왜냐면 음. 그때 당시 너무나 호중군도 어려 어려웠기 때문에 음.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호중군 옆에서 가장 많이 챙겨준 형이 아닐까 아. 네, 그건 자부하죠 제가. 네. 네. 네. 데 호중 씨를 섭외해 가면 치체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 네. 노래가 워낙에 좋으니까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랬을 것 같아. 오히려 제가 더 덕을 많이 봤겠죠. 어, 네, 물론 에이. 뭐 행사비를 뭐 주고 어. 호중 군을 이제 탁 모셔서 노래를 했겠지만은 에이. 진짜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어디서 저런 가수를 음. 한국에 저런 가수가 있었어? 음. 그때는 무명이야. 분명히 그때는 네. 어렵고 어, 어. 무명이었지만 어. 호중이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다 그냥 용 가슴 예, 뿅. 네 맞아요, 선생님. 정말 그랬습니다. 아 네. 네. 아 진짜 노래 잘하는 건 너무 멋있는 거야 네. <웃음> 나도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웃음> 연기 잘 하시잖아요 스님. 아, 네. 아유 연기는 네. 저렇게 찐팬들이 잘안 생겨요 아, 네. <웃음> 그냥 아저 사람 연기 잘해 저 사람 좋아지 하 네. 진짜 허중시 팬들은 너무 찐팬이야 다들 네. 나는 댓글 읽으면서 진짜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다르, 다른 가수분들도 이런 찐 팬이 있으시겠죠. 근데 네. 호중 시팬들은 뭔가 격이 있으시고 되게 따뜻하신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마음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냥 댓글만 본인들이 쓰신 댓글만 서로 읽어도 오시는 거예요. <웃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아유, 그래서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음. 마음일까? 그래서. 제가 진짜 호중 씨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예, 모셨어요. 오늘 아, 저는 오늘. 근데 응. 정말 영광이고요. 저 어제 밤잠 한숨도 못 잤어요. 예. 왜냐면, <웃음> 예, 왜냐면 선생님을 만날 응.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예. 물론 선생님 연기할 때부터도 팬이긴 했는데, 네. 제가 완전 선생님을 더 팬이 된 게, 예. 그때 왜 호중 씨이 영상 꼭 보세요. 네, 네. 라고 네. 하면서. 예. 하면서, 그첫 번째 영상. 네. 그 진짜 100만이 넘게 본그 네, 영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 영상 저는 12번 봤습니다. 아, 돌려서 그래서 100만이 됐구나. 아마. 네, 돌려서 돌려서 돌려서. 예. 네, 그런데 네.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호중군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음. 얘기를 해서 하려는 또 연예계 선배도 있고 있어요, 사실은요. 음. 그런 음. 유튜버들도 있고. 음. 음.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이 호중근에 대한 그 얘기를 딱 해줬는데 음. 그게 아마 진짜 우리 우리는 아리스 팬이거든요. 제가 음. 아시잖아요, 우리 음. 호중근의 음. 팬, 음. 아리스 팬 플러스 김호중을 사랑하는 그 모든 20만 명이 넘는 찐 팬들 음. 정말 눈물 많이 흘렸대요. 음. 예,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많이 우시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서 그거 그 선생님 영상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잠재워 버렸어요. <웃음> 그래요? 예, 모든 거를 그냥. 예. 아, 예. 아 요즘은. 요즘도 악플들 달고, 요즘도 계속 그러나? 아직도? 아, 솔직히 뭐 얘기하면요. 어.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 예. 어. 아직도 그쪽 뭐 기존에 뭐그 카페도 있고, 음. 또 아직도 이렇게 또고중군을또 음해하고 계속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쉽게 말하면 음.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 교수, 최 교수라는 유튜브를 보면 음. 저도 좀 행복한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음. 오로지 그들하고 이제 음. 이 해명하는 그런 것들. 음. 왜냐면 저는 누구보다 허중군 옆에서 이제 잘 아니까요? 아니까요. 예. 어. 아, 너무나 잘 아니까. 어. 예. 근데 요즘 허중시대 여기 없고 도대체 뭘로 그렇게 악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 이제는 또나라의 이제 몸이거든요. 예.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 좀 소속으로 가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 뭐, KC 집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 달래는 어, 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어. 사람들의 목적은 사실 그거였습니다. 호중 씨가 저렇게 사람이 좋은, 인성이 좋은 <웃음> 사람이면은, 가만히들 있으면은, 고마운 분들한테 나중에 돈 벌면은, 네. 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것 같아, 내 생각에. 하고도 남을 친구고요. 어. 하고도 남을 친구고, 이미 벌써, 우리 뭐 코로나 때라든지 아. 그다음에 또 우리 그수에 수예 수예부터 해서 뭐 그런 부분에 이제 보이는 모습이 그게 가식이 절대 아니거든요. 음. 예전에 호중군 그뭐 재능기부라고 표현해야 되나 음. 왜그 행사비 안 받고 네네. 좋은 자리는 네. 많이 공연했어요. 어. 예. 그니까 저도 행사비 안 받고 음. 진행을 해주고 음. 호중군도 그런 페이 없이 음. 말 그대로 봉사로에 이렇게 음. 좋은 행사 있으면요 음. 네. 그런 것도 많이 했던 친구예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어려웠는데도 더더욱 남을 위해서 사실은 봉사했던 친구예요. 근데, 어려워 봐야지 어려운 사람 입장을 알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본인이 너무 힘들었기 예. 때문에. 예. 저렇게 힘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 노래로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했을 것 같아. 근데, 뭐, 살면서, 살면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이제 저도 연예계에 있다 보면, 은 음. 어, 사실은 내가 그런 소리도 한적 없고 어 그런 사실도 없는데도 그거를 기사화 해가지고 계속 저에 대해서 써먹는 게 있어요 아, 음,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기자분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어떻게 네. 모든 사람을 다 쫓아 다니면서 검사하고 그렇게 말하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이제 사실 뭐 새벽 6시에 수술 들어가서 난 12시에 나왔어요. 네. 얼굴을 꼬매느라고 어. 근데 나는 어. 매, 진짜 그 시간이 너무 지겹고 뭐 깜빡 잠도 들었다 깨기도 했다 막 이러면서 수술 받았는데 몇 바늘을 꼬맸는지는 몰라요. 근데 음. 제가 나와서 어떤 기사를 딱 보니까 뭐600몇십 바늘을 꼬맸다는게 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건 도대체 누가 셌을까? 어. 근데 그 기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나와요. 어. 600 몇십만을 꼽, 꼽았다고. 어. 근데 제가 그걸 매, 몇 번은 방송에 나서 정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우, 아파요. 다시 마취주사또 놓고 하고 뭐 이러다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차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몰라요. 그리고 몇번 얘기했는데도 그정정기사가안 나가더라고. 어. 그래서 아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 쓴 기사가 보관돼 있는 대로 그거를 참고 자료로 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음. 그게 꼭 사실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호중씨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을 띄우고 나면은 이제 어떤 시대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응. 기자가 또 네.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또 이걸 쓸수 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거는 진짜 기자분들이 말 한마디 이글 하나를 진짜 바로 알고 써 주시는 게 진짜 연예인들 어떤 사람 우리 연예인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고 네. 흥미의 대상일 수 있지만 그글 하나로 죽고 살 수도 있는데 응? 큰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서 이렇게 연예인을 음. 하고 있지만 네.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게 되게 가슴이 아파요. 예.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인생을 잘 모르니까 이게 너무나 큰 바위, 막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보여서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거든 그것 중에는 뭐 내가 그 좋아하는 노래를 안 부를 수도 있고 삶을 마감할 수도 있고 또또 어, 또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서 네.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 말해야 되고 음. 특히 내가 만드는 영상이나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에 근거한 거 외에는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그 본인 앞에서 도할수 있는 말이어야 지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최교수하고 둘이서는 아니 그새 호중이가 그랬대 잖아 네. 이러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호중씨 앞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진짜 맞는 말씀. 같아. 네. 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위한다면은 내가 본 얘기 아닌 거 확인되지 않은 거는 묻고 현재 보이는 거를 네. 사랑하고 또미래의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줄 거를 기대하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아, 진짜. 예 네? 네. <웃음> 저조차, 저조차 함께 했던 호중군의 지인조차도 이 네. 말씀 들으니까요. 그냥 네.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아, 그, 네. 아, 그러면 좋은데, 네. 이 세상은 언제나 안티가 있어요. <웃음>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겪으셨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저뿐이겠어요. 뭐 음. 우리 4대 성인인 뭐 예술을 비롯해서 뭐그 아,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한쪽은 음. 안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티 때문에 그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기운이 됩니다. 음. 어. 호중 씨도 그런 이. 이런 안티들을 너무나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기회로 삼고 음. 또 이렇게 뭐최 교수 뭐또 우리 그또그 그 친팬들도 많잖아 친한 아~ 예 그럼요 예예 예. 그니까 그, 우리는 또 속기 호위무사 유튜브라고 어, 얘기를 해요. 호의무사라고 예. 그러죠. 네, 예. 팬들이 예. 지어준, 네. 예. 예. 팬들이 지어준 건데, 제, 저를 장비로 지어주더라고요. 자, 예. 네. 제가 좀 약간 좀 직설 사이다 합법으로 해서 어. 좀 말랄랄 거리는데, 어.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게그 당시 제가 옆에서 분명히 아니라는 거를 나는 아는데, 어. 그거를 자꾸 이 사람들은. 기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제가 그거는 선생님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아닌데 왜 당신들은 그럽니까? 약간 이런 영상이 채교수TV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 안티가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 <웃음> 저도, 저도. <웃음> 안티들한테 지금 이 한마디 하세요 장비는요 소신이 있고 본인이 이게 맞다 그러면 유비도 장비를 컨트롤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제 소신대로 끝까지 저는 우리 호중군을 지켜내겠습니다 예. 오늘의 <웃음> 이야기는 좀 길죠? 아직도 김호중에 숨겨진 무수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호위무사 장비 최교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이편에서계속됩니 그리고 꼭 화장실 가면 으아쥐 혼자 막 이러고 <웃음> 학교 다닐 때순둥이었어요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물어봤겠죠 내가 야너 진짜 조폭 맞아? 이제 정말로 조폭이었어? 이거 궁금했어 왜냐면 스타킹을 내가 봤기 때문에 영화를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진짜 독일 유학 가서 어땠어 저는 전 세계 해외 팬들까지도 심지어는 불치병까지까지도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 파파르티 아시죠? 네. 데그 파파르티 영화가 이냥막 괜히 불렀어. 김호중 숨겨진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아유, 편집하기 피곤해. 근데 이 편이 더 재밌는 걸 어떻게?